안녕하세요. 네 이번에는 마카오 맛집 두 번째 시간. 오늘 어디를 가볼까요? 첫 번째 맛집에서 좀 너무 센 데를 갔어요. 비장이 무기였는데 1탄부터 센 거를 찍었기 때문에 두 번째는 또 특별한 거. 정말 가성비, 갑인 그런 음식을 먹으러 한번 가보겠습니다. 가격이 정말 저렴하고 맛도 정말 좋거든요. 근데 이미 유명한 음식이긴 해요. 뭐 마카 온 사람들은 뭐 찾아본 사람한테는 유명하지 아직 안 와본 사람한테는 유명하지 않으니까 이것도 한번 드셔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. 저는 개인적으로 좋다고 생각해요. 자어딜까요 과연? 신무이 식당입니다. 들어가 <목소리> 볼까요? 아 뭐야 사람 왜 이렇게 많어? 지금 3시거든요. 3시? 셋이? 사람 없을 때 오려고 왔는데 어 <목소리> 사람 너무 많은데. 샹맨 <목소리> 여배마.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 저는 한국인 안녕하세요. 이餐보 네. 요요고 이餐은요? 이은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. 제가 방금 시킨 게 굴국수예요, 굴국수. 안에 굴하고 쌀국수가 들어가요. 그래서 이렇게 먹어도 더부룩하지도 않고 맛도 좋아요. 깔끔하고 가격이 얼마냐면 첫 번째 있죠 이게 굴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주식이라고 있는데 여기 여러 가지를 고르는 게 있어요 이게 쌀면이에요 쌀면 그래서 이걸 이렇게 가리치고 이 면을 이렇게 가리치면서 이걸 달라고 하면 돼요 그러면 이제 굴국수를 줄 거예요 보시면 가격이 진짜 저렴해요 말도 안 되죠. 30불이면 한 4,200원? 4 2 0 0원 정도밖에 안 하는 거예요. 또뭐 시켰냐면, 여기서 좀 자주 마시는 게 있어요. 되게 시원하고 우리나라 배지밀 같은 그런 음료수예요. 이거예요, 이거. 11원짜리. 1 1원에만 1,500원 정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이미 벌써 나왔거든요. 짜잔! <웃음>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세 가지를 다 시켰는데 그럼 원래 이거 굴국수하고 요거 정도 먹는데 여행을 왔으면 그래도 여러 가지 먹어봐야 되니까 그리고 또두명 왔으면 좋죠 이거 한 쪽어씩 먹으면 되니까 15불이죠, 15불 이거면 한 2천 원 조금 넘죠 자, 그럼 먹어볼까요? 일단 국물부터 아, 국물을 진짜 맛있다고 생각해요 정말 뜨거운데 시원하다는 게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색깔이 진짜 뭔가 사리 육수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육수 색깔이 나요 보이세요? 이게 굴이 참 튼실해가지고 엄청 튼실하죠 대박 커요내 얼굴만 해 지랄하고 자빠졌네 아 근데 이렇게 마카오 음식들은 나올 때 너무 뜨거운 것 같아요 우리 그때 전편에 쌀라밥 먹을 때도 너무 뜨거워가지고 막입들뻔 했잖아요 이것도 진짜 뜨거워요 손 진짜 데일 것 같아요 이거 어린 친구 들오면 진짜 주의해야 됩니다 음이 맛이지? 그리고 이 위에 마늘도 좀 올려져 있어서 그 마늘의 맛과 쌀면과 굴의 조합이 정말 잘 맞아요. 그리고 이 육수는 어떻게 낸지 모르겠는데 진짜 해물 맛이 쫙 나요.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? 전국에서 굴안 먹어요. 뭐 어디 김치나 어디에 굴 들어갔다 그러잖아요. 빼고 먹어요. 굴 맛이 싫어가지고 약간 비린내도 나고해서 좀 싫어하는데 비린내가 진짜 전혀 안 나고. 식감이 너무 좋은 거예요. 원래 어린 친구들도 굴안 좋아하잖아요. 근데 여기 오면 먹더라고요. 자, 이거 치킨 이건 왜 시켰냐 하면 되게 바삭바삭해요. 뭔가 굴국수하고 치킨의 조화가 되게 잘 맞아요. 그래서 같이 먹으면 더 맛있는 느낌. 먹어볼까요? 이거를 좀 넣어볼게요. 달달하면서도 매콤한 거. 이게 좀 자극적 보이긴 한데 조금 자극적이에요 이뭔 개소리야? 근데 뭐 그렇게 심하게 자극적이지는 않아서 괜찮을 거예요 조금만 넣었으니까 근데 맛이 완전 변해요 그래서 뭔가 두 가지 맛을 먹을 수 있는? 빨개졌죠 지금 약간 달달한 맛이 가미가 돼서 어린 친구들도 이렇게 먹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. 매운맛은 거의 안 나고, 달달한 맛이 좀더 강한 것 같아요. 침무이 집이 마카오에 3개가 있어요. 너 어디 가? 네. 잘 봐, 나중에 이거. 아는 동생 와가지고 민망해 죽는 줄 알았어요. 내데뭐 말하다 말았지? 구육성만 먹으면 4,200원이에요 그래서 간단하게 먹기 진짜 좋고 닭날개 15불 2,200원 그리고 비타민, 음료 1,500원 사실 해봤자 얼마 안 돼요 마카오가 물가가 비싸기 때문에 이런 가격이면 정말 저렴하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맛도 좋고 너무 배부르게 먹기 싫을 때는 여기가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찍도록 하겠습니다 식물이 위치는 제가 밑에 구글 지도해가지고 한번 찾아서 최대한 한번 적어 놓을게요. 네, 지금 식사 다 마치고 이제 집에 가려고요. 집에 가서 또 하루 종일 편집해야지. 화이팅하고 다음에 또한탄으로 여러분을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에 또 다른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또 맛있는 현지 식사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다음에 봐요. 안녕.